마우스은만 이제 어 방식 a가 있으면 a가 있으면 그그 나눌 나뉠, 나눌 함 그러니까 a 하고 b가 있으면 a를 b로 나었을때목 목을 q로 두고 나머지를 R로 표고 이렇게 하면은 식이 그검산식 검상, 어, 어, 어. 그렇게 되는데 으흠. 이렇게 곱해져서 으흠. A가 나와요 으흠. 어허 그렇구나 그거랑 관련 있는 단어 떠오르는 건또 뭐가 있어요 혹시? 항등식 어허 항등식이 떠오르는군요 또 어... 뭐가 있어요? 강식, 강동식 국삼식, 국식 아, 오식국셈식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어. 군수식. 어, 군수식, 아 아. 어.